김종인 그는 요즘 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공격하고 다니는 것일까요 필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치로 똘똘 뭉친 사람인 그가 이렇게 바삐 혀를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기는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980년 신군부의 국보위 참여에서부터 노태우 정부의 보건사회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그 이후 민주자의당 제14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2004년에는 새천년민주당 제17대 총선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이어서 새천년민주당 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2012년에는 박근혜 대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또다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야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변신한 그의 경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와 야를 오가면서 때로는 진보를 위해서 때로는 보수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김종인이라는 인물입니다. 여와 야를 종횡무진 오갔던 그의 정치적 여정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정치적 생존면에서 그가 가진 동물적 감각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사실상 여와 야를 이처럼 쉽게 오가면서도 자신을 킹메이커 내지 선거 전문가로 입지를 다진 정치인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그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한 그가 최근에 하루가 멀다 하고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과의 인터뷰 정치를 시작한 그의 모습 물론 정치인이 인터뷰를 할 수야 있겠지만 평소와는 조금 다른 과도한 또는 누가 봐도 오버다 싶어 보이는 언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그가 요즘 왜 이러는지 말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겠지만 일거수일투족이 정치적이며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적 의도를 담은 정치적 행위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보다도 바로 이 사람 요즘 세간의 초미의 시선을 끄는 사람 김종인을 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최근 유난히도 극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히 언론에 오르내리고 국민의 눈에도 이상할 정도입니다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정치적 발언을 하겠거니 쉽지만 문제는 그의 최근의 언행은 뭔가 많은 복선을 깔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언행의 배후에 기분 나쁜 뭔가가 도사리고 있어 보이는데 그것이 보일듯 말듯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김종인 그의 유난히도 독설적인 언행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 속에서 김종인의 속마음을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TV나 유튜브에서 여러 마리의 하예나들에게 둘러싸인 늙은 사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간이 쳐놓은 도체 발목이 걸린 맹수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기에 처한 동물의 본능적 패턴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도 지르고 이빨도 드러내고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기도 할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처럼 동물적 감각의 정치인 김종인도 어쩌면 스스로 느끼는 위기의식을 이처럼 격렬한 공격적 행동 패턴으로 내 비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포식자라면 먹잇감을 앞에 두고 본능적 감각으로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자신의 타깃 먹잇감을 낚고채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가 만약 덫에 걸린 것이 아니라면 뭔가 목표물을 물 준비를 하고 있다는 표시가 그런 극렬한 언어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종인의 최근 언행은 마치 동물이 자신의 먹잇감을 낚고채기 위한 과정 즉 먹잇감의 선택, 매복, 기회의 기다림, 전력질주의 공격 이런 식의 먹이 획득 과정 중그 어느 한 단계에 비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제정신이 아니라거나 건방지다고 했던 그의 워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에게 홍준표 꼬붕이라거나 엊그제까지 자신이 몸담고 이끌었던 국민의힘당에 대해서도 아사리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안철수와 작당을 한 내부의 적이라는 식의 독서를 퍼부었는데 사실상 김종인의 이 같은 워딩은 마치 다시는 안볼 사람에게나 할 법한 그런 막말을 한 셈인데 도대체 왜 그는 이렇게 막가는 언동을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백전노장 김종인 정도 되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회한 정치인이 나름 치밀한 계산하에 저러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정치인들의 특성상 아무리 속마음을 숨기려 해도 잘 분석해보면 그의 언어속에 담긴 일관된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몇 가지로 김종인의 속마음을 추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을 담을 수 있는 제3지대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자 불이나게 만나러 가는 최근의 그의 모습은 그가 이번 대선에 적극 관여하고 싶다는 분명한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그는 국민의힘 당에서 나온 뒤 언론의 시야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언론이 좋아하는 먹잇감을 던지는 언론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관한 뉴스가 계속 나오도록 이슈를 만드는 언동을 함으로써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고 싶고 나아가 자신의 능력으로 윤석열에게 별을 따게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민의힘당을 흙탕물에 비유한 최근의 인터뷰 발언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당을 아사리판이라고 말한 이유는 단한 가지 윤석열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네번째입니다. 심지어 홍준표 의원의 입당에 대해서도 김종인은 노골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장재원 의원에게 홍준표의 꼬붕이라고 말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장재원 의원을 욕한 것이 아니라 홍준표 의원을 욕한 것이며 그의 입당을 경계하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다섯번째입니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왔습니다. 4월 8일 새벽 국민의힘 당사를 찾은 안 대표가 오세훈 시장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야권의 승리라고 했다는 소리를 들은 김종인이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나 야권의 승리라고? 국민의힘이 승리한 거야 이렇게 말했다거나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선거 과정에서 합당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안철수 대표가 일방적으로 한 말이야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국민의당과 합당을 못마땅해하고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던 바 있습니다. 특히 김종인 전 위원장은 조영대행등 중진들을 언급하면서 우리 당 중진 의원들이 다 안철수를 지지했다면서 사실상 안철수와의 합당을 극히 불편해하는 속내를 드러내왔던 것입니다.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보인 정치력은 그를 싫어해왔던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운영에 안철수 대표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힘당 내부에 친안철수 세력을 만들어내는 등 정치적으로 부쩍 성장해버린 안철수를 애써 무시하려는 의도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거나 건방지다거나 하는 막말 속에 담은 것으로 김종인식 질투심 내지 불안감의 표현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론입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통합한 국민의힘 홍준표가 들어온 국민의힘 그래서 더욱더 탄탄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국민의힘 내에서 김종인의 자리가 있겠느냐를 생각해보면 지금 김종인이 저렇게 몸달아 하는 이유를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통합된 야당을 흔들어서 아사리판을 만들고 금태섭이 추진한다는 소위 제3지대 신당에 윤석열을 설득해서 입당만 시키면 국민의힘 당 깨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계산이 김종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이 비단 저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인, 그는 평화를 싫어합니다. 혼란이 생긴 곳은 늘 그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그는 안정을 싫어합니다. 불안정한 정치적 다툼과 혼돈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찾았던 인물이 바로 김종인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기반을 가진 정당, 뚜렷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확립된 정당이 그를 필요로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자신의 입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 된 야당, 하나가 되려는 야당을 싫어하고 또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세양 속담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데서 자신의 급여가 나오는 사람을 믿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종인은 그 어려운 사람이 계속해서 어렵기를 바라는 바로 속담속의 그자인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가 성공해서 더 이상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봐그 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는 바로 이러한 두려움을 가진 속담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있고 안철수 대표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대권 주자까지 합세한 하나된 야당이 김종인은 두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불안을 조성하고 당을 분열시켜서 아사리판을 만들고 혼란을 조성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찾으려는 것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이 혹시라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야권을 분열시키게 될까 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보수가 정권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를 허공에 날려버리게 될까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가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간에 지금 그는 야권 분열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을까봐 그것이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지금 이 시점에서 김종인의 혀에 야권도 윤석열 전 총장도 휘둘려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